어, 어, 안녕하십니까. 어, 네. 아유, 반갑습니다. 마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<웃음> 어, 안녕하세요. 네, 피지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최봉석입니다. 아 이게 그 올림피아잖아요. 네네네, 올림피아. 안올드 아니에요? 안올드건 어디, 왜? 아마 차 트렁크는 어딘가 있는 것같습니 <웃음> 너무 소중해서 가지고 다니신 것니아요 소장하고 다니셨습니다.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려고. 네네. 어깨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시적으로는 진짜 뭐 배우지 못했어요. 그래서 오늘 거의 처음이에요. 분할할 때도 어깨는 없습니다, 지금, 당장은. 뭐 어떻게 해 할지 모르니까. 다행이네요. 그나마도 어깨, 어깨 조금 좋도 어, 어깨만 어,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본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아주 짧게 한 5cm 정도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아이 정도만요? 이렇게 선피로를 예한 50개 오, 따로 진행하겠습니다. 두 세트 원위가 50개에요? 네둘 하나 둘여둘둘셋 이제 전체적인 속도를 빠르게 한다기보다 수축을 일으킬 때만 네. 조금 빠르게 아네 이렇게 좀 느끼는 느낌 네. 요 여덟 아홉 아홉 곱 아홉 이상안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걸로 네. 할수 있는 만큼 아할수 있는 만큼이에 이제? 네네 한.. 와.. 어, 10한 10개 이상씩 예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이렇게 회전시켜요 회전으로요? 아 죽었다 이렇게 열어놓고 아아 이런 느낌 아 이런 느낌으로요? 네 죽었다 하, <쏟> 아? 아? 일, 아아 <쏟> <아홉. 하나. 쏟> <쏟> <둘. 쏟> 프레임 확장에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 비하인드 애 프레스. 원래 비하인드 애프레스 안 하시나요? 네, 저잘안 합니다. 어떤 이유 때문에? 아, 저는 이제 무기충기 때문에. 아, 저는 이제 자국충 컨셉으로 하겠습니다. 네. 어깨를 벌려놓고, <웃음> 최대한 내립니다. 여기서 구간 방법. 보통 발을 잡으면 네. 어깨가 이렇게 떠있는 느낌이 많인데 네, 네, 네, 네. 날개뼈를 최대한 밑으로 하강시켜서 어 아, 이렇게 오 내려가네요. 아, 지금 최대 내려왔을 때이 예. 팔꿈치의 내각도가 90도가 아, 넘어서고 있으면 예, 안 본인한테 약간 넓은 그리죠 아, 오케이. 이 팔의 내각도가 아. 90도거나 아. 아니면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는 85도 정도가 제일 아. 적당한 각도인 아. 것 같아요. 최대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순간에 팔꿈치가 흔들리지 않게. 아, 최대한 관절들을 고정해서. 자, 오 너무 아프다 야 조금만 1cm만 더내려가네둘셋 밀리터리보다는 약간 좀더 타들어가면 저기 조금 더예 네, 아니 저는 이제 이 앞쪽은 많이 느껴봤는데 지금까지 네. 뒤쪽은 안 느껴봐가지고 철도한것 같아요 철도가면좀 어. 아플 수 있잖아요 아식구금을 어, 보여서 아, 이렇게 팔을 들었을 때이렇게 <웃음> 갈라지는 부위 네, 네. 아. 요 부위에 포인트를 잡고 하시면 좋습니다 넷 네. 다섯, 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아あああ 이 덤벨의 각도가 네. 올라갈 때 이렇게 회전했다가 내려올 때 네. 이렇게,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네. 새끼손가락 쪽에 좀더압을 실어서 네. 그냥 있는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올게요. 아. 네. 아. 만더 옆으로 올려 둘 여덟 여덟 열다섯 개는 다섯 개 하나 뇌가 뇌검진가? 6kg는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힘드니까 뇌에서 막 혼란을 받는 것 같아요 사이즈를 정말 제대로 잡아만 4kg에서 6kg 중량도 굉장히 힘든 게이기 때문에 웬만한 선수분들도 좀 고립시켜 놓고 하면 4kg, 6kg도 편리는 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동범위를 넓게 가져갔다라고 하면 요번엔 반대로 주, 줄여서 고정시킨 상태에서 옆으로 벌릴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수축을해 주시면 됩니다 이조면요 요 라인을 밑으로 집누르면서 옆으로 벌리시면 됩니다 아네네 스톱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여섯 일 열아홉 열열개더이 높이는 딱 밑으로 눌러주시고 둘셋아 어, 선생님 이 <웃음> 동작 <웃음> <웃음> 안 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허리 너무 이렇게 심하게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니까 차라리 그게 나아 차라 아니 적당량의 그 치팅은 괜찮은데 어 치팅이 필요한데 아... 그 치팅은 필요한데 너무 과하게는 치팅은 마지막에 그러면 그럼 이 정도는 어때요? 엄청나이 <웃음> 정도는 집에 가야 됩니다. 여기 머리 잘 꺼내는데? 밥 아, 먹으면 가자. 아, 귀멸의 칼 같은 가 아! 그거 안 봤어요. 아, 기관이 형과 딱 보는데 그거 나오더라고요. 아까 보셨어요? 아, 주먹. <웃음> 보겠습니다. 이번 주에 <이번 웃음> 주말에 날 잡고 쫙 한번 보겠습니다. 보시고 네, 애니메이션. 전화하십시오. 네, 감상평제가 훌쩍거리면서 <웃음> 전화하십시오. <웃음> <웃음> 어. 여섯, 좀 이런색, 일곱, 여덟. 이 팔꿈치의 각도만 이렇게 몸통 쪽으로 회전시켜줘서 긴장감 주고 수축시키고 승모근 들로 이게 어깨 관절을 밑으로 최대한 박아두면 팔이 이 이상 못 올라오거든요.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승모로 당기고, 어, 최대한 네. 상태에서. 어. 후면만 옆으로. 지금도 많이 올리시는 거라서 예. 요 지점까지만 올리시 아, 예. 아. 음. 아. 아. 요 마랑님 지금 운동하시는 것도 보고 원래 그 전에 기존 영상들도 많이 보니까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어 완전 넘사벽의 수준이시기 때문에 그런 중량 무거운 훈련보다는 조금 가볍게 해서 개스 위주의 좀 고립 자극 위주의 트레이닝이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어차피 머슬 메모리가 충분히 있으시니까 볼륨감은 음. 훨씬 살아날 것 같아서. 음. 진짜 저는 오늘 어깨 운동하면서 느꼈던 게 자극점 찾는 게참 힘들, 힘들어가지고 제가 좀 무게 좀 낮춰 오늘 배운 프로그램은 그대로 무게 낮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니다. 형님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다. 네, 자연스럽게, 굉장히 자연스럽게 공기를 들마시면서